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, 오늘 온 곳은 태안에 있는 몽산포항에 왔고요 방문일은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경입니다 어, 여기는 아주 작은 그 어시장이라고 봐야겠죠 몇 개의 점포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특색 있는 그런 음, 어시장인데 한번 구경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먼저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흰다리새우 이제 양식새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력 판매하는 것들이 바로 패류들이에요. 이쪽에 이제 펜션이나 뭐 해루질 하러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. 그래서 어 조개구이나 이런 것들을 어 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패류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은 가게 앞마다 이렇게 보드에다가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각 점포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좀 구매하시고 싶은 그런 어종이나 뭐 이렇게 폐류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요.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. 이제 농어도 보이고 이제 놀래미, 우럭, 광어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, 여기에도 이제 가격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kg 뭐 광어든 우럭이든 할때한 35,000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제 섞어서 이제 모둠회 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세요 해산물 세트 메뉴 이렇게 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수입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꼭 산지에 와서는 꼭 국산 우리 자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도 있다라는 거 그런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그 원산지 표시판 보게 되면은 뭐 광어나 이런 어류들은 대부분 국내산이 있는데, 농어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고요, 참돔도 일본산이에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 조개 같은 경우는 중국산도 있고, 러시아산, 일본산 이제 같이 있고, 그 다음에 낙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품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. 그리고 이제 백합은 좀 씨알이 괜찮은 편이에요. 그래서 키로 18,000원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. 이 대마 쪽에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좀 가격이 달라요 지금 아주 큰 대마 쪽에 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건 조금 작죠 어, 그래서 가격이 어,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낙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중국산 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본산 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좀 다르게 된거는 광어 우럭 놀래미 이렇게 합쳐갖고 2kg인데 좀 가격이 좀 다운됐죠. 보통 2kg 하면 1kg당 35,000원씩 하면 7만원인데 여기는 이제 68,000원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있어요. 1kg에 35,000원씩 판매를 하시네요. 그리고 이제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키로 단위로 꼭 판매하는 건 아니고 500g씩도 판매를 하세요. 그러니까 여러가지 모듬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해갈수 있도록 조금 되게 소분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돌멍게. 저거 참 수율이 안 나오지만 향이 참 좋죠. 그리고 요새 해삼은 많이 좀 비싼 편이에요. 확실히 폐류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. 저 위에 보면 이제 참돔이나 돌돔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대부분 구성은 각 점포마다 비슷비슷해요. 소라, 홍가리비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요. 키조개도 좀 크기가 큰데 키조개는 어디 가나 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가격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렇게 보면서 어 이렇게 호객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이제 쇼핑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좀 서비스를 아니면 좀더 좋은 물건을 받는 거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칼조개라고 있는데 정말 구워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걸 이제 구매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없었네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칼조개를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따로 어떤 조개인지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이 200g에 2만원이에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제 꽃게는 이 상태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2만원, 2만, 2만 5천원 이렇게 하는데, 요거는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. 이런 건. 그 모듬조개 이런 게 있으니까, 모듬조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, 뭐 펜션이나 이런 데서 좀 구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럭키로에 3만 3천원이네요. 네, 원산지 표시는 참잘 되어 있어요. 점퍼마다 1,000원, 2,000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네, 키조개는 말에 7,000원이니까 꽤 비싼 편이죠. 작고 참 조용한 그런 어시장 이에요. 대부분 오신 손님들도 이제 펜션 이런데 나이 놀러 오시고 뭐 저녁때 또 해루질 하시고 이제 그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았어요. 네, 금방 돌죠. 한번 쭉 보는데 한 5분에서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, 가격표를 이렇게 다 놓고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1,000원, 2,000원? 뭐이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거 서비스를 조금 어떻게 좀더 받는지, 아니 또 좋은 물건을 조금 더 골라서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목표를 두고서 이제 장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작은 건물 안에 위판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위판장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위판장 바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바다가 있어요. 이 시장이 좀 조용해요. 500g만 주세요. 네, 제가 어, 네. 양식 화이새우 흰다리새우죠. 요거 이제 500g만 구입을 했어요. 제가 대하를 구입을 한 상태라서 저울 0점 맞추고. 500g이 조금 음, 넘게 담아주셨네요. 저렇게 봉투에 넣어주시고 주실때는 초장이랑 그 나무젓가락 이제 같이 주셨어요. 지금 저렇게 500g에서 1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흰다리새우가 네, 제가 집에 와서 봤는데 그렇게 큰 대자 사이즈는 아니고요. 조금 작은 사이즈들이에요. 네, 이렇게 해서 폐류를 좀 전문으로 판매를 하는 이제 몽산포에 있는 작은 어시장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